안녕하세요. 민호특공대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장민호입니다. 네, 2023년 개면연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. 아, 작년 한해 모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. 또 희망차게 2023년을 열었으니까 여러분들께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아마 지금쯤이면 음, 가족들과 함께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친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어,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,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나눠 드시면서 한 해를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저도 명절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또 에너지 재충전도 하면서 2023년의 계획을 한번 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쳐 지금까지. 계획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, 새해 계획 세우셔서 올 연말에는 와 내가 한해 동안 이렇게 잘 보냈구나라고 하는 일들이 아,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민노트 공대 여러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민노트 공대 화이팅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